진짜 네. 너무 아까웠다니까요 응? 여러분이 저희 마음은 알아요? 그래요? 응 저희가 어제처럼 즐기고 하는데어제 찍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나도 할래? 아영아, 너도 지울래 아영아, 아영이도 조금 짓고 싶어? 아거아니야야아 누워있어? 아, 이거 아니야. 이거야, 이거. 이거. 어, 이거.